오늘 영상은 코스알엑스와 함께합니다. 오리지널 수분 크림 원스 패드 3종 오리지널 패드는 지복합성 고민성 피부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모이스첩 업 패드는 피부 보습을 위한 효능인데요. 저자극으로 각질 케어를 하거나 피식 케어를 할때 사용하세요. 그린 패드는 일명 진정 패드죠. 피부 진정과 장벽 강화에 효과가 좋습니다.